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제 2의 나라의 주요 재화들의 획득처와 무과금으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여러가지 팁들을 모아봤습니다 혹시 PC에서 즐길 분들을 위한 앱플레이어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녹스 안드로이드 9 버전입니다 현재 64비트의 애플리어들은 여러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안드로이드 OS 9 버전은 녹스가 최초인데요 쉽게 생각해서 컴퓨터의 윈도우 버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가장 최신 버전인 안드로이드 9 버전이 핸드폰에서도 사용중이고 어, 9 버전에서만 돌아가는 게임들도 있습니다 녹스의 플레이어가 최초로 플레이할 수 있는 버전이 나왔습니다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링크로 가셔서 오른쪽 하단에 구버전 베타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버전 때보다 더욱더 안정적이고 최적화가 잘된 버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최신 게임들 모두 무리 없이 돌아갈 거고요 녹스로 제2의 나라 하실 때 녹스에서 현재 이벤트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로그인 후 녹스 앱스토어의 이벤트 모음에서 제2의 나라 여행 패키지 쿠폰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패키지 받을 때 이벤트 자동 응모로 이러한 선물도 받을 확률이 있으니 꼭 참여해주세요. 자, 초반부 레벨링은 다른 레벨업 루트가 있는지 제가 찾아봤지만 퀘스트 말고는 없었습니다. 핵심은 노란색인 메인 퀘스트와 파란색이 명성 퀘스트이고요. 메인 퀘스트로쭉 따라오시다가 제비상의 퀘스트가 열리게 될 겁니다. 이때 퀘스트 진행을 위해서만 그 1회 플레이 해주시고요 그 제비성의 1일 횟수는 그때 초반에 쓰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1회만 딱 플레이하시고 쭉 메인 퀘스트를 진행해주시면 되는데 한 레벨 29렙 정도 왔을 때어 명성 퀘스트 이 수련이 필요한 이유 여기 와서 아마 막히게 될 겁니다 여기에 이 보물상자 열기 이 보물상자가 레벨 30부터 열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레벨 한 28, 29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때 부가금들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캐스는 트 명성 등급을 올려야지만 메인 캐가 진행이 되고요. 이 명성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꼭이 수련이 필요한 이유 이 부분을 클리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험치가 지금 이렇게 에너지 드링크를 먹지 않을 때는 엄청나게 적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레벨업이 엄청 늘게 될 텐데 이때 아까 앞에서 그냥 넘어갔던 제비상의 그퀘스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경험치량이 엄청 많이 얻게 되거든요. 의뢰갱신을 통해서 최대한 고급 이상 등급 한 개는 나오도록 해서 도전을 해봅니다. 최대한 3회 정도만 써보시고 그 3회 이상으로는 골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클리어하게 되면 은 경험치를 좀 많이 주게 되고 혹시나 고급 등급 없이 일반 등급만 나열되어 있을 때는 최대한 내가 잡기 쉬운 거 경험치량이 많은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장비 파밍 부분에서는 오늘 오픈 첫날이기 때문에 실제 이 자동 사냥에서 장비 레시피가 얼마나 잘 나온지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데, 어, 레시피와 함께 이 제작에 필요한 결정체는 어느 정도 지금 파밍이 되고 있습니다. 명성 퀘스트와 메인 퀘스트의 보상, 그리고 업적으로 주는 장비 뽑기권과 레시피 제작을 통해서도 충분히 장비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 당연히 제작할 때 운빨로 정해질 텐데, 한속성보다 여러 속성이 골고루 나오는 게 좋습니다. 제가 지금 불속성 무기가 많아서 나무 속성이나 불속성을 사용할 때 조금 효율을 못 보고 있고요. 방어구 또한 제작을 할때 갑옷 쪽만 이렇게 나오게 돼서 좀 성장이 더딘 편입니다. 나머지 이렇게 일성, 이성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장비가 좀잘안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각 장비별 레벨업 할때 어 일성 장비들 그리고 이성 장비들 여기다가 몰빵을 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최대한 삼성이 나올 때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이 버틴다는 의미는 어, 막히기 전이에요. 메인 퀘스트나 이 명성 퀘스트가 안 뚫린다. 일성 장비, 이성 장비 레벨업 안 하고는 못하겠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조금 버텨주시면서 장비 제작을 통해 삼성이 나오기를 조금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방어구 쪽은 솔직히 이성만 나와도 레벨업 하셔서 사용하길 권장드리고요. 왜일성이성의 레벨업을 비추천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각성 30렙, 만렙이거든요. 30렙짜리 일성 이거 한 개와 이 2성짜리 1렙 지금 전투력을 보시면은 얼마 차이가 안나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130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하지만 이 2성짜리 이게 그냥 연마를 통해 레벨업을 해버리면은 이 1성짜리 각성을 두번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전혀 전투력이 낮은 상태가 되버리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골드값 그리고 강화재료값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손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레벨업과 각성은 참아주시고 이 삼성 사성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봅니다 지금 제가 얻은 이사성무기는 업적을 통해 나오는 장비 뽑기권 하나에서 아주 운 좋게 먹게 되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금 확률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짜리도 제작을 이렇게 두개다 먹게 되었고 조금 한번 기다려 보셨다가 삼성 나올 때 그때 레벨업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어 솔직히 지금 여기에 들어간게 많아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 어 일단 제가 불속성 무기가 또 없기 때문에 지금 일성 장비를 끼고 있긴 하고요 방어구 쪽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조금 버텨보시다가 이렇게 등급이 좀 높은 거 나올 때 그때 이 레벨업 재화를 다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장신구로 하나 차고 있죠 이 장신구는 필드보스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었다는 소리는 무과금도 충분히 필드보스 사냥을 통해 이 장식물을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자 메뉴에서 도전 필드보스창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자필드보스의 남은 시간 이렇게 확인 가능하구요 각 지역별로 이렇게 남은 시간 전부 다 6시간에 한 번씩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 초반에는 이 코카트라코 얘를 좀 많이 잡아야겠죠 보시면은 이렇게 목걸이를 획득할 수 있고 그 위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배경색 배경색 사성 목걸이를 또 이렇게 획득할 수가 있네요. 자 여기서는 꼭 목걸이만 나온 게 아니고 어 귀걸이도 나올 수 있고 반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필드 보스에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어, 무조건 파티를 하시는 게 이득입니다. 마지막 처치할 때 최종 기여도로 템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때 파티를 할 경우 파티원의 모든 딜량을 기여도로 합산하기 때문에 혼자 치시는 것보다 사기권을 노리는 게더 편하게 됩니다. 저도 공개 파티로 만든 이 파티가 3위를 할 정도로 무과금도 어, 초반에 할만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다 초반 지역들은 PK가 불가능한 지역이라 어, 뭐 누가 통제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어, 편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파티를 꼭 하시고 필드보스에 이렇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파티 찾을 때는 여기 레벨 밑에 있는 여기 사람 모양, 사람 모양 플러스 누르고 파티 찾기 그리고 필드보스 지역에서 이 가까운 파티 이 가까운 파티 눌러서 필드 보스 할그 파티를 찾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마젠 부분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마젠을 보시면은 삼성이 조금 개수가 있죠? 지금 4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무과금인데도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어, 이마젠 뽑기는 아직 한 번도 진행을 안 했고요. 메인 퀘스트 진행 중에 그 부화하기가 열릴 때 거기서 다 이렇게 획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뉴에 이마젠, 부화하기, 여기죠? 지금 쿠폰을 통해서도 이 부화권 3개를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화를 할수 있고요. 생각보다 보상으로또 많이 주기 때문에 12개나 갖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꿈의 조각만 좀 여유있게 있다면은 계속 이마젠을 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부화한 결과로는 일단 2시간 고정이에요 아직 4성을 먹지는 못해봐서 어 4성 때는 또 시간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성까지 획득할 때는 전부 다 2시간 고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화하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소원 종이가 있고요 이 소원 종이를 눌러서 어 내가 원하는 걸 최대한 뭐 확률을 올리도록 해주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어, 확률은 그렇게 큰 기대값을 얻지 못하고요. 어, 최대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삼성짜리가 나오게 됐죠? 그럼 무조건 그 삼성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꽃고왕꽃고왕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꽃고왕이 떴거든요. 소원종이에. 이꽃고왕만 체크를 하고 부하기로 했는데 어, 삼성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 말고도 별 모양으로 삼성짜리가 체크했거든요. 그때 무조건 삼성짜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마젠도 장비랑 똑같이 이 일성짜리 1성짜리의 어, 그 레벨업 재화를 몰빵하는거는 이것도 똑같이 비추천드리고요 이 처음에 주는 마우리 이 마우리는 뭐 다른거 얻기 전까지는 어, 3 0렙만 대까지는 괜찮아요 뭐 이것도 사람마다 여기 레벨업 재화가 어... 어느 속성이 많이 나오냐 여기좀 갈리긴 하겠는데 마우리까지는 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문제는 제가 각성을 해버렸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까지는 해버릴 필요 없고 나머지들도 지금 제가 안나와서 처음에 처음에 안나와서 쿠왕을 각성하고 30렙까지 키웠는데 어 지금 부화하기를 배우고 나서는 이렇게 삼성짜리가 뜨니까 어 괜히 또 이걸 레벨업을 했더라고요 30렙까지 전투력도 보시면은 1각성의 30렙이 7,800 근데 삼성 1렙이 바로 전투력이 만입니다. 어 이거 굉장히 제가 그 레벨업에 들어가는 재료를 손해봤죠. 어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주는 이 마오리 정도만 만리파나 들고 계시고 어 나머지는 부화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삼성이 나올 때. 그 삼성 이마젠에 또 투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상점의 증표 상점 여기에 들어가는 여기 여러 가지 증표들이 있죠. 이게 각각 어디서 얻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압의 증표 여기 제압의 증표 누르시면 은 바로 획득처를 통해 어디서 얻는지 나오거든요. 자 여기 밑에 있는 도전을 통해서 카오스 필드보스 그 다음에 맵에 있는 그냥 일반 필드보스를 통해서 매일 제압의 증표를 얻을 수 있거든요. 특히 필드보스 코카트라코 현재 코카트라코는 이제 잡히기 때문에 매일 등장할 때마다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압의 증표를 통해서 이렇게 클래스 스킬들을 다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간 3회로 포인트만 된다면 은 계속 구매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이게 구매가 가능하다는 거는 필드버스 만 꾸준히 잡는 걸로도 이렇게 클래스 스킬 뽑기나 패키지 안 사도 이렇게 레벨을 올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교환해서 옆에 있는 어 추가, 추가 재화를 통해서 어, 액세서리도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 벌써 570포인트라서 두 개는 구매할 수 있는데, 어, 여기 옆에 있는 이 재화들, 이 기한티의 정서 뭐, 요런 걸 지금 제가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필드보스 제로네요. 보니까. 어, 결론은 필드보스를 열심히 잡다 보면은, 어, 누구나 얻을 수가 있다. 무과금도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정화의 증표. 코스 두관과 주관 활동, 그 다음에 카오스 게이트에서 획득이 가능하고요 <놀람> 정화의 증표를 통해서 코스튬 제작에 필요한 이 재료들을 구매할 수 있고 가방 슬롯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00개당 가방 한 칸을 구매할 수 있고요. 최대 100칸까지 계정 기속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정화의 증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코스튬이 또 따로 있고요. 각각 2만 포인트에서 4만 포인트가 들어가게 되네요. 그리고 교환을 통해서 상위 등급, 이 하급 등급의 강화석을 한 단계 위인 중급 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습니다. 자 명예의 증표는 주간 활동과 왕국 훈련장, 그 다음에 하늘섬 대단투의 시즌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PVP 컨텐츠죠. 여기서만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PVP 관련 증표이기 때문에 또 PVP 관련된 아이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평화의 방패는 뭐냐면은 PK 가능한 지역에서 15분 동안 내가 유저를 공격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유저가 나를 공격할 수도 없게 만드는, 뭐,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버프거든요. 말 그대로 평화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겠네요. 제한 시간은 15분이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반성의 편지, 어, 카오죠, 카오. PK를 계속 하다 보면은 성향치가 떨어져서, 이제 PK, 카오가 되는데, 그때 이 반성의 편지를 통해서 성향치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또 정보를 더 많이 모아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의 쿠폰은 메뉴, 옵션, 기타, 쿠폰 입력을 통해 가능하며 더보기란의 쿠폰 중에서 위에서 세개는 프리페스티벌로 마지막 한개는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입력이 가능합니다 아이폰은 여기서 입력이 가능하며 계정의 계정코드를 통해 쿠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몬스터 속성은 타겟 후 상단의 체력과 왼쪽에 속성 표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월드맵의 전투지역에서도 각 몬스터들의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탈 것을 빨리 타고 싶으시다면 랩 13대 명성 퀘스트 뜻밖의 도행을 먼저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킹덤을 빨리 가입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킹덤 좌파점에서 경험치를 팔고 있습니다 재화는 길드코인인 길더를 사용하고요 출석, 기부, 왕성 퀘스트를 통해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타바니아 이벤트의 프로필 정보 설정은 메뉴, 커뮤니티, 소셜의 프로필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응? 또 다른 재미인 뷰포인트와 보물상자입니다. 무소과금들이 쉽게 전투력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인데 각 지역의 뷰포인트와 숨겨진 상자를 찾으면 이렇게 전투력을 챙겨갈 수가 있습니다. 뷰포인트와 보물상자는 따로 모음집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첫 영상으로 간단한 킥과 무거금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속 진행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도록 가이드 시리즈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